<목소리> 안녕하세요, 유진성입니다 오늘은 집에 또 내려갔어요. 네, 차 타고 내려가는데 휴게소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공주 밤빵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고기 파티를 열어줬어요. 비가 오고 난리에. 근데 다음날 또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리고 집에 온 김에 또 엄마랑 마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마트는 아주 생선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날씨가 다시 좋아졌길래 아빠랑 이불을 털었어요 아빠 냄새가 더 난다는 지금 들어가봐 그거 좀해 그. 그거 살균까지 되는 거 지금 사왔으니 스프레이 사왔으니 그거 구겨놔 아빠가 노인네 냄새가 나는데 나한테 노총각 냄새가 난다고 난리를 피드라고요 자기가 더쩐내 나면서 말이죠 나는 향기 나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이불 터는걸 왜 보여주냐면요 이렇게 아빠랑 이런 추억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하고, 하고, 하고,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동영상 많이 찍어 놓으세요. 뭔지... 나중에 꺼내 보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놀람> 우와 아이씨 뭐야 이마이씨 일어나니까 겨울왕국이 돼있었어요 진짜 눈 많이 왔어요 이날 이게 무슨일이야 우와아이씨 눈 봐라 미쳤어 와 진짜 많이 오죠? 오... 쩔어 우왕 우왕 어떻게 된 거야? 일이야 이거. 원래 정읍이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와요 일기예보상으로는 한 30cm 내렸다고 해요 귀온다 너무 많이 온다 오우, 옥상 못 올라갈 것 같아 너무 많이 쌓였어 너무 많이 쌓였어 우와, 야, 좀더 미쳐버렸어, 좀, 더. 미쳐버렸다. 미쳤어. 우와, 난리 속이네, 오. 졌어. 는거나네 자, 엄마를 데리러 밖에 나가는 중인데요. 와, 진짜 난리였습니다. 엄청났어요. 운전하기도 힘들고, 어. 보시면 이게 전부 다논바이거나 아니면 그냥 언덕인데 <웃음> 다 눈으로 변해버렸어요 오우, 어길 얼은 거봐 저녁에 못 나갈 것 같긴 한데 못 나가 차가 억없어 아까는 그냥 쭉 밀려가지고 저쪽에 올라가는 데는 밀려가지고 못갈것 같아 시내로 나왔는데도 난리 속이었습니다. 다들 눈을 치우느라 바빠요. 제 음력 생일이라서 케이크 사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두번 생일 파티예요. 신 거지. 너무 많이 해요. 마트 왔는데도 오오... 난리 속이었습니다 으아 씨어떻게 우와 씨 미쳤어요 미쳤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이 더 많이 오는 거 있죠 집에 못 갈뻔 했습니다 이런 눈이 진짜 써있네 너무 많이 와봐 뭐사뽀로요씨 ㅋ 응? 이거 사뽀로요러시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후카이도인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많이 내리네 지금 앞이 잘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조금만 늦게 들어왔었으면 집에 못 들어왔습니다 야씨 눈이 기가 막히게 오네 한방눈 한방눈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엄청나게 쌓였어요. 와, 마동차게 쌓여버렸네. 시동차게 쌓여버렸어요. 이거 봐봐라. 이야! 우와! 한 뼘, 한뼘 쌓여서 한 뼘. 쌓였어, 한 뼘. 눈이 되게 굵고 조용하게 내리길래 포토 타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이럴 때 사진을 박아 놔야 돼요. 진짜 레어템이잖아요. 봐 봐. 여기가 제일 잘나오는 아. 아. 리 여기가 제일 잘 나오지 않아? 봐 봐. 기만게 여기가 제일로 잘 나와. <웃음> 아이고 거기 <고생이> 붙게 <웃음> 빨리빨리 가는 거야. 둘죠 알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6? 6? 하나, 이제 둘이 찍어 나돈 주지라고 사람 죽고그나뭔는거 사진 찍는다고. <웃음> <웃음> <웃음> 어이, 이게 좀.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이거 얘얘 안돼. 이거 쏴. 이어나 찍었어. 응. 찍었어. 응. 이놈의 목줄 찍어야 됐어. 안 돼. 됐어. 됐어. 예. 다 찍었어. 응. 예. 어. 얼굴 검먹게 나오는데? 가까이 가까. 아니 배경만 잘 나오면 되지. 아이 배경이 얼굴이 좀 나와야지. 여러 가지 표정. 얼굴 왜 검게 나와? 이걸이걸 이걸 찍어 봐 봐. 얼굴이 검게 나온다고. 이렇게 찍어 보는데 어. 이렇게 찍어 보면환하게 나오냐고. 아니, 하게안 나와. 이렇게 찍어 봐.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야지 얼굴이. 네. 아, 이게 몇광이어서 그래. 네. 이쪽에서 빛이 들어와. 요 그, 레디고 레디고. 레디고. <웃음> <웃음> 뒤로가뒤로 레디고. 잠깐 <웃음> 레디고. <웃음> 레디고. <웃음> 레디 또이 돌아. 야나잘나와좀 <웃음> <이제> 잘. <웃음> 네 마지막 날이 제 음력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 두 번째 생일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불란다 불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춘상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후> <웃음> 자 이제 칼 들고 저기 바로 갈라져 있는데 이미 아니 이걸로 찍는 신용이야 진짜 이 갈라져 있어 자 커팅싱이 있겠습니다 고요한 밤 옳지 하나 둘 하이 됐어 그럼 이제 어디로 돌려야 됐어, 돼? 이제 먹으면 이제 다 추워 이제. 응자네또 <놀람> <놀람>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놀람> 끓여줬네요 <놀람> 예 미역국 굉장히 맛있죠 네 잡채도 나왔네요 <놀람> <놀람> 저 잡채가 <놀람> 저기 제사 때쓴 건지 <놀람> <놀람> 지금 한 건지 모르겠네 어좀또와 <놀람> 와와 진짜 눈이 그치지 않았어요 미친듯이 왔습니다 하늘 죽이네 예스 지저스 지저스 커밍 눈이 그치니까 이제 하늘이 굉장히 이뻐지고 있었어요 보드름바 아씨 너무 커 고드름 너무 커이시야틈 싫어하네 아으 고드름 너무 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거야 네또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웃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제 전용버스가 된거 같아요 이제 정업버스는 아무튼 여러분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안녕